자 이제 세 번째 팁인데 자 이거는 휴대폰 번호 운세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거 휴대폰 번호, 번호라는 번호 것은 우리가 번호 중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휴대폰 번호가 과연 인간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잘못된 습성으로 이래갖고 뭐 럭키 세븐은 세븐은 럭키 세븐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인데 뭐 럭키 세븐이 어디 있냐 자 그래서 우리는 어? 안 되는 것이고 이 휴대폰 폰에는 크게 두 가지 유행이 있어요 하나는 국번이 있고, 하나는 뒷자리, 끝자리 번호가 있다. 자, 이거와 이것의 인연의 법칙은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다. 자, 앞에 거는 내가 개인적인 사고에 의해서 이걸 풀어낼 수가 없는 거야. 개인적인 사고에 의해서. 국번은 어쩔 수 없잖아. SK가 정해진 SK에 있는 국번이고, LG에 가게 되면 LG에 정해진 국분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끝자리 숫자는 끝자리 네자리 숫자는 우리는 내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번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법에 보게 되게 되면 이거는 같은 값이면 그러하지만 여기까지 전부 다 우리가 고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끝자리 네자리 숫자 끝자리 네자리 숫자를 가지고 운세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번호가 내 타고난 운명과 인연법에 자 타고난 운명과 인연법에 이 번호가 어떻게 인연이 되느냐 안 되느냐다 자 누구말 때는 남자 여자가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면 궁합이 좋아야 되겠지 그러면 이 번호와 나의 운명이 궁합이 좋아야 되는 거야 응? 이것을 우리는 소위 합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 타고난 운명과 인연법에 의해서 이 번호 뒤에 끝자리 숫자가 우리가 합을 이루게 될 때는 이 번호는 좋다 무조건 가면 니 인제 안 맞다 번호 바꿔라 이런 게 아니다, 이말이에 누구 말때 이름 갖다 대놔놓으면 온천지 뭐 가는 데마다 니네 이름 전부 다 나빠서 그렇다. 이거 웃기는 이야기다. 좋은 거는 좋은 거야. 이. 좋은 거는 좋은 거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합의되는 이 포노를 우리는 인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인연법에서, 인연법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인연법이 있는가 하면, 인연법에는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공부할 때도 많으세요. 자, 인연법에는 사람과 사람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런 인연법이 있어요.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사람과일사람과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인연법이 있어요. 자, 세 번째는 1 플러스 1, 1 플러스 사건 이런 식으로 사람이 개입되지 않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 나타나는 인연법. 이세 가지가 큰 인연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핸드폰 하게 되면 나는 사람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제. 이것이 바로 우리는 숫자인연법으로 푸는 거지만은 자,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는 푸는 거예요. 자, 이것에 보게 되면 우리는 수에는, 수에는 1부터 우리는 9까지 수, 1부터 9까지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0이라는 숫자가 없는데, 0이라는 숫자가 없는데, 0이라는 이것을 우리는 하다 보니까, 이 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기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10으로 잡고 9를 빼고 1 그러나 0과 1은 동일한 숫자로 본다는 겁니다. 수의 법칙에 따라서 0과 1은 동일한 숫자다. 그러면 숫자는 1부터 9까지밖에 없나?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숫자에는 여러 가지 숫자가 천지운수상담법에 의해서 수리 법칙에 의한 천지 운수 상담법에 의해서 각각의 숫자는 그 의미와 특징과 정의가 정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관련된 인연은 숫자는 어떤 방법으로 정립되어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분야에 우리는 어떻게 핸드폰 운세에 보게 되면 나에게 행운의 숫자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불용 숫자 내가 쓰면 별로 좋지 않는 이런 불용 숫자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뒷자리 끝자리 수의 인연법이 합이 됐다 손 치더라도 내게 싫어하는 숫자 불용의 숫자가 들어있으면 이거는 별로 좋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 이해를 할수 있도록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불용의 숫자 이런 나쁜 숫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것이 비록 합이라 할지라도 별로 좋은 번호는 아니다. 그러면 사람과 핸드폰이 인연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조금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에서 사람에서 우리는 인연법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뭐이 번호가 좋다고 해서 돈잘 벌게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다. 나 내가 이 인연법을 모를 때는 내가 어떻게 나와 나와 인연이 되는 어떻게 핸드폰으로 핸드폰 번호로 핸드폰 번호로 인연이 되는 사람 인연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게 할수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야고 인연법이 맞으면 이 핸드폰 번호와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합일 때는 뭐 나쁜 인연이 그건 아니다. 자 합일 때는 번호와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내하고 인연이 안 되는 건저 옆에 있는 좋은 애가 아닌데, 저게 뭐 있을 필요가 뭐 있냐 이거 그자 여기서 합이 아니라 충이 됐을 때는 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죠.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게 아니라 내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저게 나쁘든 안 나쁘든 전용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핸드폰 번호로 인연이 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번호에 의해서 인연이 되는 사람들이 나를 이어주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핸드폰 운세다. 번호 운세다는 거다. 그러면 내가 운이 좋을 때는 어떻게 이 핸드폰 운세도 좋은 사람이 많이 올 것이고 그제 내 운이 나쁠 때는 어떻게 이 핸드폰과 인연이 돼도 나쁜 사람이 많이 오겠지 그렇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핸드폰 번호 자체가 뭐돈 벌어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번호로 인해서 우리는 이어져 오는 인연들을 맺게 해 주는데 운이 좋을 때는 좋은 인연 운이 나쁠 때는 나쁜 인연이 더 많이 오는데 충이 됐을 때는 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번호다 인연이 되지 않는 번호다 그럼 내려들갖고내 이제 필요없는 어이누구말따는뭐 서류를 하나 있다 해보자 너 뭐지 그 등기부 등본 내호주문니에 맨날 여당기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노 그치 무겁기만 무겁지 그쵸? 그래서 그 내하고 인연이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저 핸드폰 번호가 내하고 인연이 되게 되면 좋은 시기에는 이 핸드폰 번호로 인해서 좋은 인연들이 내하고 많이 접촉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불용 숫자가 있으면 될수 있으면 내 번호에는 불용 숫자, 불용 숫자라는 것은 나쁜 숫자다 내 인데 숫자가 각각 있지만은 나에게 좋은 숫자가 있고 나쁜 숫자가 있는데 나쁜 숫자는 굳이 내가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지 좋은 숫자도 많이 있는데 뭐 나쁜 숫자가 뭐 어떻게 할 거야? 자 이것이 우리는 기존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번호다. 그래서 무조건 이네 핸드폰 번호는 운 나쁘다 하면 이네 핸드폰 번호가 나쁘다. 니네 핸드폰 번호는 이네 이름이 나쁘다. 니뭐 네 사주가 나쁘다. 이래 보면 곤란하다 이 말이. 좋은 거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았으면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다.